제가 여기 15년 전부터 다닐 때는 처음에는 부장님이 안 계셨는데 몇년 있다가 부장님이 인사를 하시고 그때부터 제 담당 실장님이 되셨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부장님이 한 10년 넘게 있으셨던 것 같은데 부장님 경력이 그러면 헉. 제가 페이스란에서 다닌 것만 만 11년차가 돼요 <웃음> <있어요>. 우리 화석도 입고 왔어요 우리 고객님들이 저보다 더 오래된 고객님들이 많으세요 왜냐면 저희 페이스라인 성형외과가 지금 17년차니까 음. 지금 17년 고객님들, 15년 고객님들이 그 아직도 다니세요? 이 질문 너무 많이 들어요 <웃음> <맞아. 그래서 웃음> 제가 이 병원에 15년 고객이거든요 <웃음> 어쩌면 저보다 더 오래됐어요? 어떻게 보면 그치, 더 오래 됐죠 병 역사를 같이 한척 진짜 페이스라인의 고객님이 본인 여기서 일하게 해달라고 했을 때저 어... 거절하기 정말 많이 힘들었던거 부담 많이 갔다는 거 어, 부담 좀 많이 되셨어 <웃음> <웃음> 근데 잘 해줘서 고맙고 이거 있다? 본인이 여기에 환자로, 알아, 아, 환자로 왔기 때문에 환자의 마음을 더 많이 알아주는 거예요 음, 그런 게 있죠 환자 입장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거있 맞아요. 저는 사실 제가 환자로서 여기 다닐 때 느꼈던 것들과 그런 거를 이제 실장 일을 하면서 많이 적용할 수 있었던 것도 들 맞아, 좋은 거 같아요. 환자의 마음을 알아준다는 게 진짜 그게 실장의 미덕 같아요. 그리고 어. 여기서 직접 이런 저런 수술들을 해봤기 때문에 <웃음> 어, 고객님들 네, 이제 어떤 수술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 물어봤을 때 이제 그거에 대해서 경험담을 실제로 들려드릴 수 있었던 것도 좋아요. 저도 여기서 다니면서 네. 쌍꺼풀 네. 완전절개 했을 때. 지금 사람들이 수술 안한 어, 너무 잖아 지금 1년밖에 네, 안 했잖아 지금 근데 너무 좋아해 저는 제 지인들이 워낙 여기서 수술을 많이 했고 <웃음> 원장님을 너무 이제 신처럼 여기기 때문에 지켜보면 수술 후 경과를 보자 응. 특히 윤곽한 친구들도 많고 양악한 친구들도 되게 많은데 보면 이제 결혼한 친구도 있어요 근데 남편도 모르더라고요 수술한 지 성행했는데 제... 예뻐졌는데 그예쁨이 원래 원래, 원래 제가 온테원쁨을 알고 있어서 사실 하고 싶지만 사실 저도 사람들이 성형했다 그러면 굉장히 놀래는 케이스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. 왜왜 왜? 왜, 왜? 그 안한것 같지 않아요? 어디가 <웃음> 그럼, 그런가요?